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아닌 점심도 아닌 11시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5시에 또 방송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잠깐 방송 전에 이번 주 어떤 거 체크해야 될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5시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채널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소들이니까 밑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 오셔서 매일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한열 몇몇, 열 몇몇 분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주요한 지지 저항? 키 레벨, 키 레벨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키 레벨, 레벨들을 좀 체크를 했었던 거를 주말에 좀 올렸었어요 그럼 보면 그 부분 잠깐 설명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2019년도 6월부터 의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한두달 정도 두달반 정도의 비트코인은 2018년, 2018년 첫 하락 조정 이후 첫 반등 가격인 중요한 가격인 11.5K 11,500달러선을 종가로 마감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한세 차례 정도 도전을 했으나 올라가는 힘은 줄어드는 이와 같은 하락 채널 또는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 당시에 고점을 만들었을 때이 매도우위 매도우위 매도 우위. 즉 여기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한주 동안 결국에 가격을 여기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이만큼 누군가 더싼 가격에 열심히 팔았다는 소리고 그렇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이 더 싸짐에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는 라 소리잖아요 이만큼 볼륨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하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게 이렇게 큰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지속할 것인지 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있고요 분명히 이게 상승 가능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을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어, 매수로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야 싸구나 더 오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일단 첫번째로는 9100선 그다음 7,600에서 7,500 선이두 가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격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9,100에서는 단기 수렴 수렴 혹은 횡보의 형태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9,100이 깨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의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이 7,000 이 가격선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과거 2,000 1 7년도 2018년도와 같이 이런 가격이 깨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지점 분명히 뭐6천선6 0선에또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죠.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어 쉽지 않을까? 사람들이 차트를 딱 바라볼 때 아, 6천까지 내려오면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600을 깨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내려가지 않고 앞자리 팔안 깨지고선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매수로서 계속 접근해 볼 것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과거에 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과거에 이렇게 오더블럭이라고 말, 말을 하죠. 깨지게 됐을 때이 하단까지 이탈하게 됐을 때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강하게 떨어지는 한 50% 정도 내려갔었어요. 결과적으로는 6천에서 3천까지 내려갔으니까 50%나 무려 손실을 봤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고점은 지금 이 라인인 거잖아요 우선 고점들이 계속 이렇게 낮아졌다 저점도 낮아졌는데 어 낮아지지 않은 형태를 만들었으니 이거 결국에 여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랑 똑같지 뭐구조적으로는 같은 거죠 낮아졌었다가 그죠? 낮아졌는데 낮아지지 않은 똑같은 가격선을 만들고 이탈하느냐 아니면 은 뚫고 가느냐 주봉상의 20, 20개 2 0 주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여기 넘고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은 일봉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볼게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지금 넘나들으면서 수렴하고 있죠. 이 위로 지나가는 선도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뭐 체크 안 하고 조금 더 길게 내려가면 100일 정도는 일봉상에 100일 정도는 지금 현재 평균 가격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표상 지표도 고점들을 낮추고 그러나 저점을 지금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의 신호에 임박해 있습니다. 일봉상에 직접 지표는 음 주봉 동안에 주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는 가격 중에 하나가 이 범위, 혹은 이 범위, 다시요. 종가선으로 한번 기준을 좀 정해봅시다. 여기 종가 넘지 못했던 종가랑 지금 당장 지지받는 이 범위에 센터 라인이잖아요, 가운데.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대한 싸움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수렴이니까 수렴이잖아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중에 가운데 이 센터에서 지금 딱 머물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몇 차례 왔다 갔다 할것 같긴 한데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 하루 하루 그, 그날 그 사서 그날 팔거나 아니면은 뭐그 다음날 팔거나 짧은 기간 동안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 동안에는 아마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마 볼것 같습니다. 만오백 그래서 만육백 정도선 정도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 정확한 가격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고 좀 확인을 해보면, 음, 뭐 사,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요, 끄트머리를 요 봐서 만800 정도 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까 주봉상에 이런 가격을, 그죠 여기 요 가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꼭대기 여기 가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 고점들을 계속 낮추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트렌드 있죠? 트렌드를 에선 저항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유효할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단기 매매에 대한 청산가 정도는 11K 정도가 되겠네요. 요선. 11.5K 11. 선 정도가 되겠죠? 요거 4시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요선. 이 당시에 8월 초에 수렴했던 끝에 그 다음에 풀백 테스트했죠? 그 가격을 이렇게 해서 깨지고 풀백하고 내려갔습니다. 또 지금이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한 다음에 풀백하고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돌파한다면 지지받고 다시 갈 것인지 이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은뭐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 아니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 가격을 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후에 어, 추가 상승을 하는 수렴이죠. 결국엔 여기서 내려간다는 관점이면 이렇게 수렴하는 수렴 수렴의 패 관점 혹은 패턴 이후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아니, 플래그 패턴 이후에 하단선을 이탈한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 그러면은 다음에 멈출만한 가격은 뭐 당연히 참고할 가격은 이전에 지켰던 가격이겠죠. 9시, 9 9.1K, 9,100 달러. 정도선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샌딩트라이 앵글 중요한 가격 이탈에 1600을 충분히 돌파한 다음에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가격선 이런 가격선 저항 가격이죠. 11k부터 11.5k 정도 구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좀못 넘고 있는 가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제안을 좀 드렸던 건데 1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 x 표시한 것처럼 아씨 우리 어제 벡트 백트? 벡트가 언제였죠? 이때 이때인가요? 이때 이때인가요? 벡트 얘기 나온 게 이때 이때인가요? 주말에 뭐 벡트 이야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벡트 뭐 9월 말에 확정 오픈한다. 그리고 오픈할 거뭐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 이때인가? 이때인가? <웃음> 지금 그래서 이게.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 시작한 가격이었어요. 시가가 올라갔습니다. 일봉으로, 일봉은 양봉이죠. 지금 그래서 그쵸?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 일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요 가격선을 지금 넘죠. 요이가격잘 요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가격을 잘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넘죠. 넘고, 넘고 가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아직은 단기차트에서는 어? 이렇게 볼수 있으나 일봉상으로는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좌표는 이렇게 만 350이네요. 여기가 만350 이렇게 해서 다시 한시간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파란색 라인 어떤 선인지 좀 요선이죠? 조금 지지선을 올렸다 이겁니다. 올렸어요. 요거는 뭐 핑크로 바꿀까? 그 전까지 주말 동안 지지선이 여기였어요. 요선 요 가격이었거든요. 지지선이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돌파한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지선을 좀 높였습니다. 높였어, 높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윗부분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이런 거에 좀 손절 나갈 수 있으니까 한 시간에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최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하루 데이트레이딩 데이 하시는 분들도 1 시간 캔들 마감 정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기 요 가격, 요 가격 좀 오늘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밑으로 밑으로 깨지는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오늘 시가 오늘의 시가 있죠? 오늘 시가도 확인을 해야죠. 오늘 시가가 얼마니? 오늘 시가는 여기네요. 이거는. 야 이거 데일리 오프닝 인지는 아니잖아 얘가 데일리 오프닝이죠 이게 그러면은 서포트로 바뀌었겠지 그죠 이제 서포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근 근처네요 1300 1300요가 아닙니다 1318 <웃음> 1318 달러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보면 여기선 중요하죠. 그 다음 여기선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이 선이 지금 깨지게 되는 건이 트렌드 이탈이랑 같은 결과가 될 거예요. 이선 깨지는 건 10,300달러 깨지는 건어딥니까 뭐야? 10,200인가? 10,200 깨지는 건 10,200 10, 10, 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갈 거니까 만 삼백 깨지면 이 추세 깨지는 겁니다. 이 트렌드, 그면 플래그 패턴 혹은 뭐 이런 수렴 이후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여러 모멘텀이 계속 약해지는 결과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너무 지금 매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손절라인 잘 정하시고 매도 매수 받으면 지금 당장 저항 받아가지고 브레이크 걸릴만한 가격들은 과거 매물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만 체크해 볼게요. 대략적인 가격은 만 육백 아, 야, 야. 올려. 만만900 정도. 요 부분 넘어가면 충분히 11k 뭐 이런 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격이 촘촘하게 있어요. 촘촘하게. 있지. 별로 여기는 셀것 같지가 않아. 여기가 쎄죠 매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격은 11k 이상이다. 11k 이상이고 11.5가 아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상승에 최대 난관이 되지 않을까? 11.5. 가 5k가 올라갔을 때의 가능성. 내려간다면 9.1k. 일단 브레이크 걸릴, 가능, 가, 브레이크 걸릴 것이다. 그래서 9 9 5 9,500에서는 반등을 주더라도 좀 지지가 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번 주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뚫고 가면 지금 당장의 저항은, 지금 당장 저항은 못 올라가는 가격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것도? 요기선이죠 10,462달러 정도 됩니다. 리플, 리플 얘기 잠깐 했었고요. 리플이 어, 주봉인데요. 주봉이 지난주에 좀 긍정적인 주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리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요. 일단 지표는 뭐 그저 그렇, 그렇긴 한데 요요이 종가랑 여기 종가 여기 넘지 밑으로 깨지 않으면 깨는지 안 깨는지 보는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웃음> 주봉상 이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에 처음 만들고 그때부터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던 라인이 검은색 라인이에요. 검은색 라인. 그게 가격으로는 이거 달러로 0.28 빛샘프에선뭐 거래소마다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즈, 인근이었는데요. 이탈하면서 여기서 많이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손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찍었죠. 이 가격이 여기 펌업 2017년 펌업 빡 올라갈 때그 찍혔던 가격이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와, 많이 내려갔었네. 이이 이 얼마 떨어졌던 거죠, 이게? 아참 너무 무섭다. 20% 떨어졌었는데. 20%. 20% 떨어지고, 그한주 동안에 끌어올렸어요. 일단. 절반도 아니고, 그거 거의 다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캔들이 쫙 이렇게 꼬리 긴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여기 끝에 있잖아요. 이 가격. 0.3. 0.3. 여기, 요 캔들에. 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매수세가 생기면 매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이어가는 거 즉. 4 시간 차트에서 보면 그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 넘는 거거든요. 0.3이면 여기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선들 이렇게. 그럼 이 트렌드 이탈하는 결과일 거예요. 그런 거라서 넘어가면 이렇게 지지 받고 또 이렇게 또 상승 다음 다음 0.5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물론. 중간 중간 대장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걸리는 중간 대장이 있지만 0.37.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예요 가격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리플 홀더분들은 좀 그래도 조금 좌절해서 조금 돌아왔네 이 표정 보면은 요거였다가요거였다가 지금 잠깐 살짝 방끝 웃는 걸로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깨지면 이게 아니고, 뭐죠? 요겁니다. 깨지면, 잠깐 요거 이제 나오고요. 이거 뭐야? 그랬던 건데, 요겁니다. 깨지면 위에서 방끝 웃는 걸로 바뀌었다. 느낌표 <웃음> 떴어요.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진짜 바닥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관심 많이 합니다. 이게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 왜, 왜 이래? 이거 볼륨이 안 나와요, 볼륨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아닌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음봉 나오면, 음봉 나오면 콜도 하시는 분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도망갈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는. 어, 20%였는데 이게 회복한 거잖아요 다시 물론 여기서 살 사람들은 매도할 거고 내려가게 되면 음봉으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에이 틀렸어 텄어 텄어 아니야 아니야 텄어 여기, 여기까지 여기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 보고 있지 말라고 보고 있지 마요 그냥 팔아 나 같으면 판다 <웃음> 나 같으면 판다 그냥 다시 음봉 나오면 양봉 나오면은 사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잘 보면 됩니다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차트가 좀 그렇잖아. 이거 뭐, 분명 이거 뭐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빵끝이에요. 조금 빵끝입니다. 내려오면 이거지만. 빵끝, 빵끝 됐어요. 좌절했다가. 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10시에, 아니, 그, 5시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또 오십시오. 고맙습니다.